안녕하세요 곽, 곽도영입니다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요 구독자 천 명이 넘었습니다 <웃음> 어,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2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거진 10개월 걸렸습니다 음,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, 한내년으로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한달 전부터 음, 구독자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늘어지더라고요. 근데 지금도, 오늘도 좀제 예상보다는 한 일주일 빨라, 빠르게 아, 구독자 1000명이 달성이 됐습니다. 어, 오늘 1000명이 달성이 돼서 음, 굉장히 즐거운 아침을 <웃음> 보내고 있습니다. 네.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구독해주신 분들, 성원에 힘입어서 어, 앞으로 좋은 영상, 양질의 영상을 어,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어, 낭비하는 일 없도록 어, 최대한 성심성의를 갖고 어, 좋은 영상을 어, 정보력이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. 어, 저 구독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음,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<웃음> 야, 미국에 살다 보니까 고개 숙여 이렇게 인사하는 게 어, 굉장히 좀 나, 낯설어졌어요 이제 한국 돌아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, 못해서 참 건방지다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